저는 지금 여기 싱크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저 위에 산줄기 따라서 여기 강이 있는데 강물이 쭉 내려오다가 이쪽에서 푹 꺼지면서 땅속으로 들어가요 <웃음> 땅 속으로 들어가서 저쪽 코로마의 밑에서 다시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게 좀 유명하다고 해서 어떻게 생겼나 음, 보려고 한번 왔습니다 자,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는 싱크 캐년 싱크를 위에서 볼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싱크 케이블 트레일 여기 싱크인데요 여기 이 물들이 이 강물에 동물속으로쭉빠져들어는데 이게 앞에 앞쪽으로 500m 정도 걸어가면 은그 앞에서 갑자기 물들이 이렇게 솟구쳐 오른다고 합니다. 한번 거기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이쪽이 랜더라는 도시 쪽인데요 그 티톤하고 옐로스톤 큰 산맥을 지나왔고 여기가 조금 낮이 되니까 지금 한 12시는 안됐는데요 오전 11시 반 정도 됐는데 음, 날이 좀 따뜻하니 좋네요 덥습니다 조금은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아 더워요 너무 더워서 바이슨이 너무 헥헥 거려요 바이슨이 너무 헥헥 거려 갖고 그리고 라이즈 하는 데가 안보여요 8 0 0 m 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 끌고 가서 그 주차장에 파킹하고 그 바로 앞에서 보려고요아 더워 네. 계곡 따라서 물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기서 푹 빠져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여기 계속 계곡물인데 여기 물이 물이 무리 없어요 물이 없다가 이만큼 이만큼 와서 이쪽으로 라이즈라고 돼있죠 일로 솟산합니다 저도 여기에 아직 안 가봤어요 어, 같이 들어가 보시죠 오마이갓 oh 연어좀 보세요 오... 거, 거대한 연어들이 그냥... 우와... 여기 계곡인데요 산이고... 그냥 여기 산이에요 이렇게 쭉 산인데 그냥 갑자기 연목 같은 곳에서 이 물이 여기서 솟아나 갖고 쭉 다시 계곡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. 이렇게. 근데 여기 오 마이 갓. 연어가 우와, 얼마나 큰지 몰라요. 확대해 볼까요? 아이 핸드폰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. 80cm. 큰 것들은 80cm들이 넘고, 몸통이 그냥 얼마나 잘 먹었는지, 우와, 이쪽이, 그냥 연어가, 예, 무지개 연어, 아니, 무지개 송어. 송어네 송어. 트라우스니까, 와. 엄청 많습니다 저 밑에는 이제 새끼들이 있고 음. 여기 보니까 바로 피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아.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서 코럴을 놓고 동전 하나 놓으면은 25센트 놓으면은 저 송어들 먹이주는거 여기서 이제 자판기에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풀어놓고 풀 여기서 잘 이렇게 하고 손으로 아이고 아까 보니까 요거좀 걷어 가고 일단 클로즈업을 시켜놓고 클로즈업을 시키고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야! 우와 순식간이네.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어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물이 여기 라이즈 여기서 물이 솟사 올라와서 다시 강물이 시작됩니다. 저 밑으로 쭉 타고 내려갑니다. 음, 신기한 곳입니다 신기한 곳이네요 오늘도 신, 신기한 거 하나 봤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신기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as 655 students enrolled.